먹기 너무 크지 않겠죠? 이대로 해서. 너무 크나? 1등! 엄마, 한타 2등! 굴루 3등! 맛있어! 발, 관절이 안 좋아! 좀 앉아서 좀 먹어. 자막 많이 먹냐? 자막도 놔줘 응. 이거 있는게 하나씩 구야지 응. 놔두면 응. 쟤네들 다 먹어, 자막도 못먹고 잠몽한 덩. 그네들이 막들거 먹어. 날려요. 사이좋게 먹읍시다. 자몽, 응, 자몽 하나. 응. 응. 여기서 먹지. 음. 아, 또 네. 음. 자몽! 감자 먹자! 자요, 자몽이 왔네. <웃음> 여기서 먹어, 한타야. 왜 이렇게 또 가니? 음. 자몽이랑 한타바밥오바 밥. 가뿐. 감자물 뭐지, 한이라고? s o l e m z o n mi b u Eclesia. Moda tuis auribus c o n h i l i a m Te devotismo chibus laudancia. Rei m a t r i cantibus o l e m n i a r e c o l a t o Thank you